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링입니다 이번에 속전속결로 이벤트만 딱 설명해드릴게요 지금 두가지 이벤트가 18일 업데이트로 새로 생겼죠 하나는 제작이벤트 하나는 네임드 잡는거 총 이렇게 두가지가 나왔습니다 그중 첫번째인 제작이벤트는 오늘부터 기간은 일단 공지시까지예요 공지 나오기 전까지 이벤트는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일단 장비는 이렇게 봉인대, 방어구 수정, 무기 수정, 악세 수정 이렇게 세가지 있어요 그리고 등급은 희귀, 영웅 두가지가 있습니다 제작하는 방법은 그냥 제작 탭에 대장, 세공 들어가셔서 원하는 아이템 제작하시면 끝이에요 되게 간단한 이벤트이지만 드랍 자체가 안됩니다 현재 이 수정 제가 지금 한 개를 먹었는데 이게 지금 11, 10시 25분에 패치 끝나자마자 들어와서 한, 하나 먹었거든요 그 후로 지금 녹화시간 2시 49분인데 지금까지 하나 먹고 한번도 안 떴습니다 보시면 비텐고원에서만 뜨는 템들인데 지금 전부 다 토벌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하나 떴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루나트라 토벌 진행중인데 여기서 아직 한개도 안떴어요 드랍률 자체가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리고 강화는 이 수정 주문서만 강하게 강화가 되고요 보시는것과 같이 1강부터 터집니다 확률이 아주 그지같아요 그리고 장비 제작은 이게 보시는것처럼 11강부터 제작이 가능합니다 보면 여기 여기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11강은 이제 귀속브렐란 확정으로 나오는 거고요 12강은 이제 선택하는거예요 12강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브렐란 장갑상자 제가 지금 장갑 탭에 들어왔거든요 이걸 제작하면은 강화가 없는 팔수 있는 장갑을 받는 겁니다 거래 가능한 대신 모든 직업이네요 모든 직업 브렐란 장갑 중한 개를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가능한 거고요 그 밖에 기속으로 받을 거면 은 7강짜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신의 맞는 거 7강 브렐란 주거든요 문제는 아까처럼 강화가 1단계부터 터지기 때문에 11강 가는 게 무척 힘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 용웅 등급은 여기 5만의 평야에서 나옵니다 오만의평야 네임드 정해 일반 전부 다 나오고요 자 여기는 지금 정해 아 네임드였고요 다음 정해급 정해급도 이렇게 드랍이 되고요 그 다음 네임드 네임드 당연히 나오겠죠 오 특수는 드랍 드랍 내용이 없네요 특수 몬스터는 특수 네임드에는 드랍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잡모 잠옷도 드랍되고요. 그래서 지금 업데이트 하자마자 거래소에 지금 수정 주문서가 엄청 가격이 지금 뛰고 있어요. 10점 거의 개당 1점씩 팔던 게 지금 10점까지 오른 것도 있고 워낙 강화 확률이 그지 같아서 모르겠어요. 벌써 12강 나온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서버에 한두명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벤트 동안 그리고 두번째 이벤트가 네임드 몬스터가 나오는데요. 이벤트 네임드고요 비텐고원, 허상의 고원 이렇게 두개만 나옵니다. 비텐고원은 여기 호수마을에 하나, 달그림자에 하나, 별자리에 하나 총세개가 나옵니다. 자 위치는 여기 사진 띄워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네임드는 창가 보상으로 정원의 봉인함, 뜨락의 봉인함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딜 순위겠죠? 딜 순위로 랜덤으로 산맥에서 유성웅 이렇게 희귀 영웅 랜덤으로 획득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 쵸도한번 떴는데 거의 나오자마자 순삭돼서 좀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까 그 실시간 장면 일단 다른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어 뭐야 어디갔어 와 순삭 활. 미쳤다 이거 <웃음> 장난하나 진짜 분명 나왔으면은 여기 시스템창에 떠야 되는데 안 떴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봉인함 못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젠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허상 허상에서 나오는 이 허상에 나오는 특수네임드 요 놈은 젠 시간이 24시간입니다 정확히 잡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시간 그 중에서 5분 그 시간에서 플러스 5분까지 랜덤으로 나오는 제인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이 빛에 있는 이세마리의 이벤트 네임드몹들은 전부 다 제인시간이 21시간입니다 근데 허상처럼 딱 21시간 후에 나오면 좋겠지만 21시간 후부터 플러스 3시간까지 그 사이에 랜덤으로 나옵니다 결국은 21시간 뒤에 3시간 동안 대기를 타야겠죠 어, 해당 이벤트 네임드는 3월 2일까지입니다 이벤트는 3월 2일까지입니다 해당 뭐 이벤트는 이렇게 두가지가 끝이구요 제가 하고싶은 말은 또 이번에도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거지같은 이벤트를 냈다는 것밖에 할 말이 없네요 이벤트 속전속결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